지난 시간에 이제 국외명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국외명의 의미에 대해서 어 봤고요. 그리고 어 국외명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 국외명의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신명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국외명을 143문 문답을 다시 한 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제 국외명이 무엇입니까? 제 국외명은 내유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 하신 것입니다. 음. 이게 음. 네, 하나님 나라 사회를 세워나가는 데 국외명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와 공공의 그런 것들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구계명이 있는 거죠. 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의 안침바 됐고 그리토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지체들로서 어, 이제 하늘의 안침바가 된 존재지만 유대인들과 하나가 돼서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성신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음을 받아 가는 건데 이제 그런 속에서 이 계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 계명은 이 세상의 도덕 계명과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계명은 위로부터 온 계명입니다. 위로부터는 은사로 어, 이행할 수 있는 거죠,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모든 행위, 그 말, 그 생각들이 다 세상의 그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죠. 예? 세상 법을 어기면 세상에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 법의 정신도 사랑입니다. <웃음> 하나님께서 일반은총 안에서도 그 양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구현하고 어, 살아갈 수 있어요. 서로 있도록 했죠. 가정을 꾸리는 거나 사회를 꾸리는 거나 한 나라의 그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당대에 전세계 인구 중에서 한 인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떻게 그 양심을 쫓아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일반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무시하는 나라들이 있고 무시하는 인간들이 있고 무시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어서 세계가 이렇게 시끄럽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하나님 일반적으로도 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지금 이제 출애국 2세대의 신명기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저 손조들이 실패한 것 같이 실패하지 않도록 다시금 신해산에서 받은 율법을 재천명하는 그런 내용을 그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각 각 지역에 재판관들을 세우고, 사실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 그, 그들이 다, 이, 이제 이 법과 관련해서, 언약의 법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어, 이제 그들이, <웃음> 어떻게, 그, 이제 그 질서 속에서 그 법을 어떻게 잘 준수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특별한 영역은 새로운 에덴의 모형적인 모습이에요. 에덴에서 잃어버렸잖아요. 그 에덴의 천국의 모든 내용들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이제 그 법을 지키면서 에덴의 모습을 회복해가고 재창조된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 완성될 위치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들 스스로는 그걸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들이 구속역사에서 이제 모형적인 존재들이지만 메시아와 관련해갖고 그, 그 일을 감당해야,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약의 신자들로서 그 모든 일의 실체로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엄중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 속에서 법을 잘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이 재판관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은사와 직임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그 위임받아 살 사람들, 뭐 구약적인 의미의 위임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소통하면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 어, 서로 교통하면서 법을 가지고 서로 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웃음> <웃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때 진짜 이웃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 상대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음, 각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법을 그, 그, 따라야 이웃에게 참 정직한 이웃으로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전진케 하시고, 완성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이웃에 대한 개념이 모세시대 때 조금 확대돼서 나왔는데 그것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됐던 것이고 우리도 그리토 안에서 이 은혜 가운데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어 이,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웃음> 우리도 이제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방인 타국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3문에서 열세 가지. 구개명이 명하는 것 13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번째, 두번째 첫 번째 내용 보 두번째 내용을 보다 말았죠. 이걸 다시 한번 같이 읽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구개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구개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이나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증진하는 것과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옹호하는 것과 재판과 정의의 문제에서와 그밖에 다른 모든 일에서 마음으로부터 진지하게, 자유롭게, 분명하게, 충분하게 진실을 말하되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과 이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존경하는 것과 이웃의 명예를 좋아하고 바라며 기뻐하는 것과 이웃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는 것과 이웃의 은사와 덕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과 이웃의 결백을 변호하는 것과 이웃에 관한 좋은 소문을 흔쾌히 받아들이지만 나쁜 소문은 인정하기를 거려하는 것과 험담하는 사람과 아참하는 사람과 중상하는 사람을 막는 것과 좋은 평판 얻기를 좋아하고 힘쓰며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변화하는 것과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과 무엇이든지 진실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명예에 속하는 것을 궁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웃음> 첫째 내용은 이제 사람 사이에 진실함과 그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며, 특별히 증언할 때 그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의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냐. 그리도를 바라보고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토 때문에 이웃을 높여야 하는거죠.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그리토 때문에 그런거예요 거짓을 버린다고 할 때는 상대적인 관점을 버리는 겁니다. 상대적인 관점을 버리고 위로부터 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참된 것을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진리를 누린 걸로 나누는 거죠. 성도의 교통은 무슨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뭐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그런 꾀를, 인간적인 능력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거짓을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웃음> 참된 것은 이웃이나 내가 목표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서로 동료하고 힘을 얻도록 하는 거죠. 그게 참된 이웃 아니에요. 근데 참된 이웃이 안 되는 게 뭡니까? 이거를 안 살면 못, 안 되는 거예요. 이 방향도 없이 자신을 들여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나눌 게 없죠. 그러면 자신을 가리게 되죠. 자신을 가리게 돼요. 그거는 사실은 그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 죽은 자와 같잖아요. 완전히 대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 관계가 없으면 완전히 소외되고 그냥 고독한 사람과 같아요. 혼자 있는 사람,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을 같이 나누고 혹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긋난 것에 대해서 참 탄식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그렇게 해야 그 정직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양심에 화임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속을 가립니다. 뭘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서로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 내가 상대를 위해서 인생을 경영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위하고 상대를 위해서. 그게 참된 거죠. <웃음> 그 참된 것을 말하지 않으면, 거짓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음, 그에게 그 준비된 그 의가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가를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전가된 아브라함이 내다보면서 어, <웃음> 생각했던 그의의그 그 의의 전가의 힘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전가의 힘을 능가한다는 말,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사, 생명의 왕, 사망의 왕로를 타든 존재가 생명의 왕로를 하게 돼 있어요. 죽음이 와도 할수 있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와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교통이 안 돼. 이유가 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주안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주안에서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 이게 진짜 신자의 삶인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가지 가진 것이 많거나 뭐 배운 것이 많고 적거나 그 상관 없어요. 그게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그 깊은 내용이 들어 있는 거지만 그것을 누려갈 때는 단순 소박한 거예요. 에?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단순하고 소박하게 믿고 따르잖아요. 계산하고 정치적으로 뭘 하질 않죠 아이들은. <웃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둔 모든 그런 교통. 그것이 진짜 거짓말 하지 않는 정직한 교통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뒤가 구린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실질을 누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정직하지가 않아요. 이게 실질을 누려간다는 게 뻔뻔한 게 누려가는 게 아니고요. 실질을 누려가려고 하는데 참 죄가 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정직한 거죠. 아, 진짜 사나 주으나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정직한 거죠. 당신이나 나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서로 동료하고 넘어졌을 때 서로 붙잡아주고 <웃음> 내가 넘어질 줄 알았어. 그러고, 이제, 그렇게, 비아냥하고 조롱하지 않고요. 정, 꼭 함정 파놓고 넘어지기 기다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동병상린이죠. 동병상린이에요. 오늘은 이제 거기서 이어서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을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이 학교는 온통 진리입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아가는 학교이니까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으니까 진리의 학교죠. 신자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배웁니다. 성경 자체. 진리 자체가 자증적으로 진리됨을 증거하니까요, 뭐, 외부에 무슨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개시하시고 스스로 성취하셨으니까, 그 안에 그, <웃음> 진리성이 다, 진정성이나 진리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웃음> 요건데 진리를 말하는 것은 신자로 사는 것과, 어, 동일한 것입니다. 나는 불의하다 하나님만이 옳다. 그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가신다. 이게 진리죠. 새로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 이거 확실한 진리죠. 진리를 말하는 것은 그리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도 성신, 성신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자 안에 깨우치는 거니까, 질, 그게 그런 거예요. 네. 그저 인간관계를 허물어지지 않을 만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에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만은 자랑해야죠. 이 세상에는 거짓이 횡행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만. 그래서 거짓을 말하더라도 별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리토의 몸에서는 지체 상호간에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토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는 것은 소극적인 거고요. 그리토를 드러내는 것은 적극적인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리토를 드러내면 거짓을 버리는 거죠. 네. 성신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의 인도를 물리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듯이요. 네.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해야.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데메드리오하고 디오드레베. 네? 요한 삼서 1장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가 뒤에도 나오지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젖줄같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자의 교회가 교회 그림 언어로 말할 때 제일 처음에 그 로마 캐톨릭그을 악용했는데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잖아요. 칼빈이 그걸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교회에 속한 사람,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 안고 훈계로 양육하고 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튼 이름이 꼭다 그렇게 마땅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이름은 저 구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보면 이름은 그럴 듯한데 개떡같이 개처방같이 살았던 왕들이 있죠. 우리 우리들 이름도 사실 어떤 사람은 용용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이름을 바꿔 개명을 하고 그런데 그냥 두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으로서. <웃음>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을 누리는 게 항상 중요하죠. 그, 그 인디안사 인디안들은 이름을 재미있게 짓죠. 늑대와 춤을, 뭐, 이렇게. <웃음> 일어나서 뭐, 일어나서 뭐 하라고, 앉은 새, 뭐, 이런, 이런 이름을 지어 이제 재미있게 짓더만, 이스라엘, 인디안들은. 그래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 가 겪는 속에서 가장 뚜렷히 부각되는 거, 그 사람 한 명의 이미지를 부각되는 내용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니까 기억은 잘될 거예요. 아무튼, 데메드리오는 좋은 이름을 가졌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좋은 평판을 얻었고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요한 사도에게 서신을 받는 가이오도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데메드리오가 선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무사람하게 심지어 진리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 나옵니다. 요한 그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이게 이제, 이게 이런 내용은 극단적인 하이포 칼빈이 그, 칼빈,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에 생각하면 이거 우습게 생각할 거래요. 이런, 가만히 있어도 뭐 하나님 선택받았으면 좋은 밭으로 그렇게 선, 선에 속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존중해가지고, 우리를, 그, 우리 인지와 이성을 아주, 과 함께 쓰려고 하는 피정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스스로, 스스로 기계가 되고, 스스로 그냥 저기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된다, 선택했으면 구원된다. 그그꼭 가말리의 심성이에요 그런 게 아까 우리가 봤지만 본받는 거예요. 선을 본 받아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인치는 거죠. 이 선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선행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치는 거예요. 도장 꽝 찍는 걸. 그의 아름다운 이름은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속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기를 바라고 지키기를 힘써야 할 명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칭송받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이름을 얻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위의 것, 위의 것 지혜와 능력을 서서 주님이 의로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선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올 거는 죄밖에 없다. 이제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 치열하게 싸워야죠. 날마다 죽노라. 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그걸 밀어내고 위로부터 성신을 의지해서 선을 행해야죠. 그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경륜 뜻과 관련된 거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거니까. 조금 뭐 동종을 베풀고 인류 박의 정신을 편다고 그게 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슷할 수 있어요. 선, 이제 하나님의 참성과 현상적인 면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동기 그 <웃음> 과정을 생각하면 악할 수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요한 3서에서 특별히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탁발 수도사들, 순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 당시 초대교회 때는 많다고 그랬잖아요. 가뜩이나 교회도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또, 용돈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합리 한미, 합리적인 그런 어, 디오 드레베는 그거 그 하지 맙시다 우리 뭐 우리 주제를 알아야지 뭘 그런 거 합냐. 고 그렇게 따지고 대오 음, 그 그러니까 대메드리오는 그,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자기 먼저 했겠죠.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 자기 몸에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한 사람이 아니고요. 로마서 12장에서도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명령에 관하여 배운 적이 있는데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순회 말씀사역자들이 있었는데 나그네와 같은 이런 사역자들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데 그 교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이 일에 크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 대의 평론하고도 위부족하여 형제들 대, 접대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못하게 해. 예? 네? 네, 내가 안 하면 같이 안 해야지. 같이 안 하면 자기가 떨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자기는 반대했는데 저 사람 하면 자기는 저절로 떨어지니까 아예 못하게 쫓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인물이죠. 이 교회에서 항상 으뜸 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나님 나라, 이게 옛사람이 전혀, 그, 변화되지 않는다. 디오드랩의 이름뜻이 제우스가 키운 사람이라고 해요. 이건 영지주의라는, 영지주의자라는 말이 있어요. 당시. 교만한 마음을 품고 감히 교회에서 왕노를 타는 사람이 그 그러니까 그만큼 이김미 있는 거죠. 나름대로 봉사도 하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열심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힘을 삼아서 그냥 하는데 제한적으로 하는 거죠. 다 팔고 하라못 하고 일부 하라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꼭 부자 청년과 같이. <웃음> <웃음> 교회에서 으뜸 되고자 하면 말제가 되어야 하는 법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사도를 접대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사도의 약점을 보았는지 아니면 없는 약점도 만들어내었는지잘 모르겠습니다. 사도를 망령 때에 평론할 정도였습니다. 사도보다도 외형은 더 그럴듯한 존재일 수 있어요. 예? 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잘났다는 거지. 예. 뭐, 다른 실력도 더 있을 수 있어요. 예. 지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의 나라에서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요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낙은에된 자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은 주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라 요한 삼서 1장 5절, 로 6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뭐 이유가 이제 많을 텐데. 대접 안 하는 이유가 뭐 많을 거예요, 뭐. 당시에는 뭐 위생적으로도 깨끗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이유를 잘 됐겠어요. 흠, 잡아가지고 근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안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이렇게 이몽종 뭐,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 떨어져 봐야 진짜 친구를 한다고 그런 사람을 진짜 주님과 같 대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 신자인 거지 내가 도와서 대가를 얻을 수 없는 사람 예? 주님도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기부한테 그 내가 줘서 받을 만한 사람한테 하지 말아라. 부자한테 의수히그 빌리면 그 갚아야 되는 거다. 응. <웃음> <야>, 사랑하는 자여 <웃음> 그.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낙은해 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 이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를,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니로다. 사실,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가서 대오를 못 받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지, 주님이. 예? 그런, 주님의 저주, 룰그 선언하게 했어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이름, 명예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조차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요한사도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명예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명예도 고귀하게 여기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사도도 데메드리오의 아름다운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주안에서 형제들 귀하게 대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형제의 명예를 귀하게 대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이거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도무지 할수 없는 거예요. 남을 어떻게 나보다 낫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내 내 자식들이 말이지 어디 가서 대우를 받는데 그 있는 집 자식하고 차이 있게 대우 받는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내 자식이. 근데 내가 꼭 정작 그런 사람을 대우할 때꼭 그런 식으로 한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로토 그랬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걸 굉장히 중요시 했어요. 잘 모르니까. <웃음> 내가 외모를 보고 하찮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사람 하찮게 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을 똑같이 가져야 돼요. 똑같이 갖는 게 신앙이에요. 어, 뭐, 어, 뭐 얻어 먹든지 말든지 이제 발등상 밑에 앉아 있든지 말든지 좀 괜찮은 사람 오면 상자에 앉으시라고. 발, 심, 벗은 발로 나가고.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웃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진,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옹호하는 것.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자본 31장 8절에 보면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벙어리를 위해서 대신 입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벙어리는 사실 말, 말하는 사람 같으면 안 했다가는 난리 날수 있지만 벙어리는 안 해도 난리 날 일이 없으니까 더안할 수가 있죠. <웃음> 그런데 주님은 범리의 송사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약한 자의 그 처지를 도와주라고 하는 거죠 <웃음> 이 항목은 다음에 나오는 항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스로 진실을 히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서서 그들의 진실함을 옹호하는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도 말을 할수 없는 사람이 있다든 가난해서 사실상 벙어리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나서서 변호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불비한 형편에 있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들라는 말은 가난하다고 해서 두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웃음> 자문, 레위기 19장 14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잠언을 우리가 볼때 봤는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부자한테 잘 보여서 부스러게 얻어먹으려고 다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 예? 아, 여, 예, 저기 김홍전 목사님이 비근한 예로 김홍전 목사님 가까이 가면 더 어, 저기 큰 유익을 얻으니까 자기가 보기에 하찮은 사람들이 자기랑 같이 가면 가까이 가기가 어려우니까 뛰어내버려 <웃음> 이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그,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폭우와 같은 존재. 악랄한 존재예요, 어떻게 있는 사람한테 그, 대우받으려고. 사실, 그, 그, 그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 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내 친구라는 걸 절대 속이죠. 자기 과거를 속여버려요. 자기 현재를 그럴듯하게 드러내려고 자기 과거를 속이고 현재도 속여요. 네? 내가 다니는 교회 자랑하지 않아요. 잘때 덮어버리지. 조금하고 별 볼일 없는 교회같이 생각하고 네. 그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목사들은 아주 그 밑에 가서는 뭐 벌벌 대고 14절에서는, 그, 렉기 듣지, 그, 못하는 이나, 렉이 19장 14절이요. 일을 보지 못하는 일을 괴롭히지 말라. 15절에서는 그럴지라도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편을 들지 말라고. 마찬가지로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그를 변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뭐가 떨어질 게 있으니까 가서 그 변호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내가 힘, 저기, 내 것을 빼내야 된다고 그러면 절대 안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걸 빼내서, 가난한 자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그, 우리가 이제, 그것도 경험 한바 있는데 전통 있는 교회라고 존중해주고 이제 새로운 교회라고 함부로 하고 예? 아, 실력 있는 목사는 존중하고 그 별로 아는 거 없이 빼낸 사람은 발로 밟고 이게 예, 진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그런람네 그게 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 고백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신자는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공허하는 것이고 재, 재판이나 여타 문제에서도 진실을 말하되, 오직 진실을 말해야 재판과 정의의 문제에서와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에서 마음으로부터 진지하게, 자유롭게, 분명하게, 충분하게 진실을 말하다. 오직 진실 말을 말하는 것. 강조에 강조를 하는 것. 15편, 15편 우리가 이거 봤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장막에 유화할 것이라 했습니다. <웃음> 하나 교회가 그런 진실된 사회가 돼야지. 자, 만일 자꾸 거짓들이 자꾸 돌아다닌다면 구약 시인과 같이 에, 탄식이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0편 11편 <웃음> 악인들이 교회에서 바리새적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기득권을 잡으면요. 의인들이 숨어요. 의인들이 수, 숨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위장되고 위선된 사람들이 치장하고 포장하는데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웃음>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셔서 만민의 마음을 살피시고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신자가 이 세상에서 하루도 평안히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치 집토가 무너지듯 이 세상을 떠받치는 토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주무시지도 않고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그 토대가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떠받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편 5 1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분명히 그 바세바 사건이고 또 우리아를 죽인 장본인데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한테 범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죄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생각하냐. 그걸 그걸 정상하게 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봐줘가면서 뭐 회개하는 것처럼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니, 아니죠? 진짜 회개하는 게 아니죠. 사람 앞에서 봐줘가는 거죠. 더위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음. 세상이 뭐 온통 그렇게 되더라도 거룩한 사회인 교회에 신실 아닌 거짓이 우세하게 된다면 신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판단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무엇을 할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소위 거짓말에 관하여 신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조금 살피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거짓말의 종류가 이제 여기 나와요. 세 가지 종류. 첫째는 악의적인 아,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신자가 언제든지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요 이거는 이 농담도 상대를 다치지 않는 농담이에요. 사회를 혼동스럽게 만들지 않는. 그러니까 뭐만우절을날뭐 재미있게 하는 그런, 그런 말들이 이런, 이런, 이런 유에 속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것도, 또 아주, 한우절난 남을 해치면 나는 해치는 소리를 막 해가면서 없는 말 뿜어내가지고 하는 건 그건 진짜 거짓말이고요 악의적인 거짓말이고, 상대에 해를 끼치지 않는 거짓말. 이게 음. 농담으로 하는 것. 재치 있는 거짓말로 상대를 즐겁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음. 음. 이게 약간, 뭐, 위트도 될수 있고, 유머도 될수 있고, 할 것입니다. 농담이 반드시 거짓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전하게 상대를 즐겁게 하려는 의도로 가끔은 거짓이 섞인 농담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뻔한 거짓말을, 이제 안 속을 만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진짜 속을 만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1998년 만우 전에 미국의 과학 잡지에서 엘라 빼머 주의회가 원주율을 3.14에서 3.0으로 바꾸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거짓으로 보도한 일인데 다 웃자고 그런 거짓을 한번 말한다고 해서 큰 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속이, 비방하려는 의도로 농담한다면 농담이 아니고 명백한 거짓말 그런 거짓에 관해서 잠언 2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사람들 많은데 막뭘 집어 던지면 자기 장난으로 던져도 그사람 맞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다칠 수도. 그런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도 회포를 던지고 화살을 도와서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셋째 유형은 필요에 의한 거짓말. 성경에서 지지하는 거짓말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걸 적극 장려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가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서 마땅히 그 이런 일이 있을 때그 자기 개인의 이제 의의를 생각해서 사실 내가 거짓말 안 한다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은할수 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통주의자들은 이것조차도 안해야된다 그래요. 안했으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썼을 여섰,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그 말도 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뭐, 그게 전혀 틀린 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또 나오는 예들을 좀 생각해보죠. 2차 세계대전 동안 프랑스 어느 마을에 신자들이 유대인들을 독일 낙치에 에게서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한 경우. 숨겨놓고 안 숨겨놨다고 하는 거죠. 나는 <웃음> 거짓말 안해 하고, 저기 유대인들 다 있다고 잡아가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여기 또 나오고. 어떤 형태로든 거짓말하면 부계 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얼른 생각하면 이분의 주장이 매우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때나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때에는 과연 거짓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있었고 그런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거짓을 말하기 쉬운 것을 생각하면 신학자의 주장을 결코 간단과 격하다고 물리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이분도 이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틀림없이 필요에 의한 거짓말을 옹, 옹호합니다. 가령 이스라엘의 사, 산파, 시포라와 부하가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헤롯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경우 라합이 또 이스라엘 정당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경우 나단이 다윗을 살리려고 거짓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려고 거짓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호수아 8장, 사무엘 5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중대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경은 거짓말을, 거짓, 그 나쁜 짓이다, 거짓말이다. 그냥 그렇게 판단하진 않는다. 이제 네 번째 항목.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존경하는 것. 이는 우리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심정을 품고서 좋은 면을 보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의 거룩한 저자는 서신을 받는 교회가 배도의 위험의 직면에 있는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믿은 지 상당히 되어 선생이 될 만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작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습니다. 멜기세대에 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시1리서 5장 11절 12절. 아무튼 이, 이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이 교회가 배도의 물결에 흘러가지 않도록 건네는 사랑 어린 책망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장성자로 살지 아니하면 거센 물결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룩한 저자는 이렇게 책망의 말을 건넵니다만 그 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사랑의 심정으로 밝은 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스 6장 9절 말씀은 그런 사랑의 심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의 심정이 가득하니까 한편으로는 배도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책망한 것이고 동시에 배도의 물결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격려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은혜의 사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자비하신 사실위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떠나서는 격려가 빈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육장 <웃음>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부리치 아니하사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해주셔서 거룩한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고 이제도 섬기는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니 힘을 내어서 배도의 물결을 이기고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사랑의 심정이 있어서 교회의 밝은 면을 놓치지 않냐고 그들이 구원에 가깝다고 확신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이웃의 나쁜 점을 보기를 좋아하고 거기서 더, 나, 더 나아가 그 나쁜 것을 퍼뜨리기 좋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 없이 이웃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 그 눈에 들포가 있는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참조 하시고요. 눈에 들포가 있으니 어찌 제대로 볼수 있겠습니까? 사실 전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눈에 뭐 요만한 거 하나 들어도 못 보는데 들포가 벗겼으면 뭘 보겠어요? 그 아포서 아파,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악한 마음이 보고자 하는 이웃의 나쁜 것만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지요. 굉장히 건설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생명적인 사람이에요. 남의 허물을 까내고 그냥 까내고 또 까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웃음> 이건 조롱하고 비방하느라고 까내고 하는 거잖아요. 비하하고 함부로 하느라고 살리려고 치료하느라고 아픈 살을 째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시기야 다툼으로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음. 그 좋지 않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게 자꾸 생각나면 이거 회개하고 긍정적으로 자꾸. 돌이켜야돼요 그 뒷부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가 돌아다녀도 그거를 그, 감싸주라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후집어 파여다. 혼자만 파는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같이 파게. 이웃의 행동이 의시름스러울 때, 이웃의 평소 좋은 면을 보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는 이 것이 아니라 보고자 하는 대로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웃의 많은 좋은 면을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얘기로 어떤 목사님은 식컷 준비하다가 쉴때 사모님이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다 <웃음> 또 어떤 목사님은 시컷 놀다가 공부할 때 사모님 보고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는 연구만 한다고. <웃음>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웃음> 어린 자녀들 앞에서 이웃에 관하여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특별히 어린 자녀들 앞에서는 형제의 좋은 점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나쁜 점을 떠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나쁜 점성인데 떠버리려면 평생을 떠들어도 다못 떠들 거예요. 맨날 새로운 게 나올 건데 네? 그렇지 않겠어요? <웃음> 맨날 새로운 거 나올 건데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 딱 진리예요. 남이 그런 것을 보면, 너도 시험 받을까 조심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사람들, 바, 바로 잡으라고. 까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건설적으로 잘 선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웃음> 형제의 죄를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사실과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형제의 죄를 이야기하십시오. 그처럼 형제의 좋은 점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칭찬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야기하십시오. 음, 죄인을 보고 아저 사람 착하다, 조,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 앞에 참 안 되는 것이고, 또 의의를 보고 참 까내, 까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아무튼, 어, 거룩한 교회 이론으로 살아갈지를 이로써 더욱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